자 오늘은 신구의학 중간사 어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헬라의 시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다니엘 7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 베사살랑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네시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날개가 그 날개가 뽑혔고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새갈비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네.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아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새로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트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불이 있더라 아멘 자, 자 오늘 이제 신구약 중간사 어, 헬라 시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각축장이었다면 신약부터는 유럽과 그리스, 로마가 본격적으로 개입되는 그런 시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알렉산더가 그리스의 이름으로 세계를 재편하는 그런 시기고요. 헬레니즘 문명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 헬라 시대는요. 신약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시대보다 정말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어, 첫 번째는 헬라어가 세계적인 언어로 통일돼서 신약학 성경의 언어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셀루쿠스 왕조의 그 가혹한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종말론적인 좀더 정확히는 민족주의적이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자신들의 최종 세계를 지배하도록 하게 될 어떤 위대한 왕이 등장할 것이라는 관점에서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초대교회 당시까지 그대로 이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어, 포로 귀환기 이후, 말라기 이후부터 어떤 헬라 로마 시기까지로 보는데 저희가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페르시아 시기에 대해서, 어, 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페르시아 시기까지 봤는데 그때 거를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가면은 우리가 이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586년, 어, 남유다의 시드기아 왕때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했다라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자 이렇게 포로로 되어가는, 포로로 이렇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1차 포로 시기 때 다니엘을 포함한 어떤 왕족과 귀족의 아이들이 끌려갔고, 또 2차 포로 시기에 에스겔과 그다음 여호와기인 그 왕과 왕족 그리고 어떤 관리나 기술자들, 대장장이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삼자 포로로 이제 마지막 왕이죠. 586년 시즈기야 왕가 아주 정말 뭐 불구라든지 아주 가난하고 그런 천대받는 자들 외에는 모든 그 유다 백성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시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페르시아 때 누가 나왔죠? 바로 고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레스의 등장을 이제 페르시아 시대의 이제 개막으로 이렇게 보았죠. 그리고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미 증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고레스 왕때 부터 해서 이제 다리우스 왕까지 해가지고 이제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또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되면서 이제 성정과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다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중간기. 바로 알렉산더가 나와서 동방 원정하고 바로 그 알렉산더의 그 대제국이, 어, 디아도코이 시대가 어, 되면서 분열되고 다시 이제 플레토미 왕조와 셀레오코스 왕조가 들어서는 이 시기까지 이걸 헬라 시기라고 하는데요. 헬라 시기의 그 전반부와 중반부의 시기를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라 시대는 요 페르시아의 멸망에서 마카비 혁명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이야기하고요. 영웅인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이름으로 근동세계를 재편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또 가장 중요한 헬레니즘 문명이 탄생하게 되고요. 이 헬라 시대는 어떻게 나누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과 죽음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혼란이죠. 그 디아도키 시대라고 하는데 후계자들의 시기 그 다음에 플레토미, 어 이집트 왕국의 통치기간과또 어, 셀루토스, 이제 시리아 왕국의 통치 시기, 이렇게 네 시기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사와 가장 가까운 성경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나눈 다니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에서 2장의 그 누브가셀 왕의 환상으로 인해서 이 금, 신상, 금동 신상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때 이제 이 앞으로 중간사의 그 제국들이 등장을 하고요. 오늘 함께 읽은 또 7장에서도 역시 짐승으로 그 나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보는 헬라는 바로 이 청동에 해당됩니다. 배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청동이고요. 그리스 헬라 시대를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위에서 7장에서는 표범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과 7 장이 이렇게 비교가 돼 있어서요, 똑같이 나누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팔 장에서도 역시 어, 예언을 갖다가 더 이걸 확증하고 있죠, 정확하게 확증하고 있어서 어, 이 수양과 숯염소 이제 이 염소의 시대가 이제 헬라 시대인데, 이제 이 헬라 시대가 네 개로 나누어질 것을 다니엘이 이미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BC 500년경에 바사 제국이 정말 엄청난 영토를 바사 페르시아가 정말 엄청난 영토를 가진 정말 대제국이 되는데요. 뭐 엄청나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런 땅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서 결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쉽게 멸망될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제국이죠. 지금 말하면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땅까지 모두 이제 페르시아 제국, 어, 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이게 또 패권이 바로 바뀌게 돼요.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가 이제 세번 전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마라톤 전주, 뭐, 이제 살라미스 해전, 이런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모두 졌어요. 자, 세 차례에 걸친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에서 모두 패하면서 그리스 정복에 이제 실패를 하죠. 그러면서 이때 그리스의 세력은 또 완전히 그리스의 세계는 또 서서히 그 판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세 차례에 걸친 그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그리스의 연합군이 승리를 해요. 그때 가장 그 두각을 나타냈던 아테네 군대가 이세 차례의 그 전쟁을 지나면서 아테네가 그리스를 이렇게 약간 독주하는 그리스대를 뭐 통합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독주하는 시기가 오는데 이것을 스파르타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아테나와 스파르타가 서로 전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이게 뭐 거의 내전 수준인데요. 27년간. 대혼란기를 그리스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결국은 이겼어요. 그런데 다시 레옥트라 전투를 통해서 테베가그 패권을 잡고요. 또테그베와 그 어, 이 마게도니아가 다시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이 마게도니아, 정말 그이 발칸반도의 위쪽에 작은 나라인데 어, 마게도니아가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자, 이때 등장한, 어, 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데, 필리포스 2세. 답니다. 근데 이 필리포스 2세가 이제 그리스를 통일하게 되는데요. 원래 그 필리포스 2세는 테베로 인질로 잡혀갔던 그런 왕자예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어 군사적 지식을 배우게 돼서 그때 이제 밀집 방어진이라는 이런 고슴도치 모양의 방어진을 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이로네이아 전투를 통해서 이제 반 마게도니아 동맹군을 모두 격파시키고 이제 그리스를 거의 통일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서 어 이제 페르시아 정벌을 선언하게 되죠. 자 이제 발, 어 마게도니아가 그렇게 해서 어 발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카이로네니아 전투가 일어났던 이 전투 지점이 바로 여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필리포스 2세 그러니까 필립 2세라고 하는데요. 필립 2세가 갑자기 이제 자기가 총애하던 그 부하에게 그만 암살 당하게 됩니다. 정말 허무하게 그냥 암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필립 2세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20대였어요. 약관의 나이로 어, 왕에 올랐고요. 그런데 정말 32세의 짧은 그런 생애를 마치고, 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제 알렉산더의 모습들이고요. 그, 알렉산더에게는 스승이 있었어요. 알렉산더만큼이나 유명한 그런 스승이죠. 바로, 어, 아리스토텔레스. 맞습니다. 아리스토 텔레스라는 스승이 있었고요. 이 알렉산더에 대한 이런 그 관련의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기원전 356년에 그 필리포스 2세와 그 올림피아 그 왕비, 올림피아 사이에서 그 알렉산더가 태어났는데, 어, 필리포스 2세가 그 알렉산더 대왕을 낳기 전에 어떤 왕비의 몸에서 사자가 사자가 이렇게 막 그려지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해요. 그리고 왕비는 이제 번개를 맞는 그런 꿈과 불덩어리가 사망으로 퍼지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이제 그당시 신관이 이 꿈을 듣고 앞으로 태어날 왕자가 사자처럼 육맹하고 온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번개처럼 빠르게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필리포스 2세가요, 그 이웃나라를 막 정복할 때 이렇게 어느 날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그 필립 2세가 돌아왔는데 알렉산더가 아버지를 기쁘게 맞는 게 아니라 막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필립 2세가 물어봤겠죠. 너 도대체 왜 울고 있니?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이 세계를 다 정복하면 저는 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 이러면서 막 울었다고 합니다. <웃음> 어린 나이에도 <웃음> 굉장히 그 정복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정복력에다가 좋은 스승을 이제 필립 이세가 붙여줬죠. 당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실 이 마게도니아로 몸을 피신한 상태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이 알렉산더에게 뭐 과학적 사고, 의학과 함께 특히 철학을 가르쳤고요. 그의 사사를 받으면서 뭐 알렉산드 알렉산더는 그 일리아스 사본, 그거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일리아스 사본을 어느 곳에 가든지 끼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아주 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알렉산더가 이제 어떤 명말을 선물로 받게 돼요. 그 말을 샀는데 이 말을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립 2세는, 아유, 저거의 명말이면 뭐하냐, 이상한 미친말인가 보다 하고, 팔아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렉산더가 이 말의 이름이 이제 부케팔로스예요. 이 부케팔로스 말을 자기가 한번길들여 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이제 비웃었죠. 필립 2세가, 그래? 한번 해봐. 이러면서 딱 시켰는데, 이 알렉산더가 굉장히 영리한 게 말의 머리를 태양 쪽으로 돌리고, 재빠르게 이제 등에 올라타서 말을 딱 길들이게 됩니다. 말이 자기의 그림자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알아차렸던 거예요. 그 외에 이 알렉산더와 이 말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고요. 험한 전장에서 어, 알렉산더를 태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어, 부케팔루스라는 이 혈통이요. 굉장히 명마라고 하네요. 자 약관의 나이로 이제 이 뜻하지 않게 죽은 아버지 필립 2세의 뒤를 잇게 되는데 알렉산더 바로 발랑군 진입 진압하고 아버지가 뜻을 세웠던 그 이제 페르시아 원정길에 고린도 동맹군은 형성해서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의 전투로 페르시아를 완전히 침몰시켜요. 자 이게 이제 페르시아 원정길에 오르는 알렉산더고요 굉장히 뭐 어리게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스무 살이니까요 스무 살때뭘 했는지 자 이제 페르시아의 멸망과 마게도니아의 이제 발흥의 모습인데 딱세 번의 전투입니다 이세 번의 전투에서 그 거대했던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빨간선이 이제 국경이에요 국경인데 음 그라니쿠스강 전투 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전투가 이수스 전투에서 이제 다리우스 3세가 패하게 되고요. 뭐 정말 놀라운 전술로 이 이수스 전투에서 이기게 되고, 어, 이제 다리우스는 막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때 도망가는 다리우스를 그 알렉산더가 뒤쫓지 않아요. 오여 이 이스스 전투가 일어났던 이 장소에서 이제 남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다다리우스가 사실은 자기 가족들 어머니서부터 첫까지서 내가 얼마나 용맹한지 보여주겠다하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과 싸우는 그 전쟁터로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요. 그런데 혼자 도망가가지고는 자기 처자식이 전부 포로로 잡히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굉장히 영리했던 게. 어, 이 어, 왕족들을 굉장히 귀하게 대접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서 알렉산더는 여기 이스스가 보이시죠? 여기인데 이스스에서 이렇게 밑으로 시돈, 티드로스, 티르스가 이제 두로 쪽인데요. 이렇게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집트 쪽으로 내려야 했었냐면요. 어. 이 이집트 쪽을 정복해야지만 여기 에게해, 에게해를 진정하게 이렇게, 어, 정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알렉산더는 그 문물교육의 거점이자, 어, 그 어떤 페르시아의 함대가 있던 티루스 바로 두론데요 두로를 반드시 정복해야 할 그런 땅으로 알렉산더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두로의 섬이에요. 드로는요그 티루스 섬 안에 있는 헤라클러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싶다는 그 알렉산더의 특사를 무시하고 바다에다가 확빠뜨려버리면서 전쟁을 선언합니다. 자, 이 사실을 보고받은 이제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분노했죠. 알렉산더가요. 이때 함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해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티루스 섬을 공략하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티루스 섬은요. 섬 전체가 성벽으로 지금 보시죠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빈틈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 티루스 섬은 고대 그 바빌론 제국의 그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했어도 무너지지 않고 막아낸 어떤 난공불약의 그런 요새였습니다 여기에서 알렉산더는 뭐 무식한 건지 아니면 천하의 지략간지 엄청난 작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육지에서부터 이 어, 티루스 섬이 약 500에서 8 0 0미터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이 섬에 갈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다를 그냥 메워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로를 만드는 엄청난 일을 이제 명령하게 되는데요. 당시 얼마나 터무니 없어 보였을까요? 그런데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멀리에서 본. 이제 티루스 섬과 이 육지의 모습이에요. 제방이 쌓아져갔고요 진짜로 이렇게 육로가 만들어졌죠. 결국 이 방파제가 완성이 됐고 에스겔 28장에 나왔던 그 두루의 심판의 그 이유와 같이 그 에스겔에서 26장부터 그 28장에 그 두루에 대한 심판이 계속 예언되고 있는데. 어,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두루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 또 아모스에도 역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일장에. 그런데 알렉산더가 B.C. 332년 가을에 그 마게도니아 군과 그리스 군을 이끌고 이집트를 그 이후에 이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제 페르시아 군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이집트 사람들은요. 알렉산더를 어떤 침략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해방자로 맞았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태양신이 바로 알렉산더라고 그 태양신의 아들이 알렉산더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알렉산더 대왕은 한번더 싸우지 않고 이집트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는 사실은 대부분의 점령지에서요. 정복군으로서가 아닌 해방군으로서 점령을 했기 때문에 거대한 헬레자국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전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집트를 입성한 후에 가사에서 이렇게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그 요세프스 기록을 보면요. 알렉산더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그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야뚜한데요. 그 전에 왕에게 이렇게 발, 반발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어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흰옷을 입고 백성들은 흰옷을 입고 이제 제사장들은 자주색 주홍색의 옷에 하나님이 이름에 새겨진 금테가 달린 그런 모자를 쓰고 이렇게 알렉산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알렉산더가 먼저 이렇게 나와서 대제사장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게 돼요. 이 모습을 본 이제 알렉산더의 부사령관, 당시에 파르메이온 부사령관이었는데요. 이제 이 부사령관이 이제 왕에게 붙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어 유대인 대제사장에게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묻자 이제 알렉산더가 대답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아시아 제국을 모두 정복할 수 있을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꿈에 지금 그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런 복장을 한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담대하게 세계를 정복해라. 바다를 건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딱 그런데 그 전에는 이런 복장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딱 백성들과 이제 대제사장이 이런 모습을 한 것을 보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실 이때 이제 알렉산더가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어, 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했고요. 매 7년 안식년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도록 배려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가 해방자로 환영을 받았고 이제 바벨론까지 입성을 하게 됩니다. 뭐 바벨론 뿐만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쭉쭉해서 정복지를 계속 넓혀가는데 이 정복의 땅이요. 이제 어 페르시아의 땅만큼이나 확장되어 져 가죠. 바로 이 인더스강까지 이제 쭉 거침없이 어 나아가서 정말 큰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 이 인더스강에서 알렉산더는 더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긴 전쟁으로 인해서 지쳐있던 어 1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었으니까요. 군대는 이제, 어, 종군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 인더스 강가에서 이렇게 이제 울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어, 있는데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이러면서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알렉산더가 이렇게 뭐, 소아시아, 페니키아, 뭐,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일하고의 자기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하는데요.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더 자신의 그 이름을 따, 따서 이제 도시의 이름을 만드는 거죠. 이때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가 70개 정도 도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알렉산더는 마게도니아 사람이었지만 정말로 그리스 문화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헬레니즘의 전도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헬라어로 여성, 도시는 여성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 알렉산드리아, 뭐, 마게도니아, 이렇게 아짜라로 끝나는 면 이렇게 도시의 여성의 이름이 붙여지는 거기, 것이 되고요. 자, 이런 문화들, 이런 도시를 건설해서 어떤 해당 지역의 문물 교류를 촉진시키고 헬레티니즘 문화의 기지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로 만든 겁니다. 또 이제 그 알렉산더는요, 이 헬레, 어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에다가 극장을 세우고 어떤 헬라의 비극을 올리고요, 남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하게 하고 책을 전하고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삼으면서 그리스 문화를 동방에 전하게 됩니다. 극장이 일단 들어서면 이게 헬라가 헬라화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은 보는데요. 이때 빠르게 동서 문화가 교류되면서 헬레니즘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요. 민족적 차이를 초월해서 세계 시민이라는 어떤 세계주의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국가와 민족보다는 개인을 더 존중하는 개인주의에 입각을 하게 되는데요. 헬레니즘 문화는 세계 문화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인들의 적은 어떻게 보면 뭐였죠? 우상숭배였어요.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의 최대의 적은 바로 뭐였냐면요, 정신적인 헬라 문화라고. 볼 수가 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헬라어로 바뀌었죠. 그리고 또 문화, 철학, 문화, 예술, 신화, 뭐 외모 지상주의, 달변가를 우대하는 이런 문화 헬라니즘이 이제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게 돼요. 그리고 어떤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 개인이 중요하고 논리적인 사실을 되게 중요하게 되죠. 그런데 헤브라이즘, 원래 헤브라이즘 문화는 뭐죠? 신 중심,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느낌이나 직관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요 페르시아 통치기간에는 나라를 읽기는 했지만요 문화적인 동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이 페르시아인보다 훨씬 더 나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자부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어, 있던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 동요가 없었는데 하지만 헬라가 통치했던 시대 이 알렉산더가 펼친 이 헬라 문화가 들어오고 나서는 완전히 사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가는 것보다 지혜를 강조했고요. 헬라주의 문화를 이렇게 심었기 때문이에요. 자, 알렉산더는, 알렉산더의 그리스는 뭐 표범으로 표현됐던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 어떻게 보면 10년 정도의 시간이죠. 아주 짧은 속도의 그 광활한 지역을 모두 다 차지를 합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이것도 어 알렉산더가 이제 인더스 강에서 바벨론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 나이가 이제 32세, 아주 젊은 나이인데 말라리아에게 물려서 이제 열병에 이 걸려서 죽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부하들의 독살이었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죽음을 아무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알렉산더가 죽을 때. 부하들이 이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이 제국을 누구에게 상속할 것이냐 이렇게 알렉산더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딱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가장 강한 자. 여러분 이 가장 강한 자라는 이 알렉산더의 이 유언 때문에 앞으로 아주 엄청난 혼란의 시대가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알렉산드의 죽음 이후에 모든 장군들이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이 제국을 누구한테 옮길 누구한테 이렇게 넘길 것인가? 이제 이제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인데요. 당시 이제 알렉산드로 3세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록산네의 뱃 속에 아직 출생하지 않은 아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쪽에서 알렉산더의 그 이복 형제 필리포스 3세가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후계자를 넘겨줘야 되나 그런데 이 필리포스 3세는요. 사실은 약간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모자라고 이렇기 때문에 왕위를 바로 넘겨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든 굉장히 이제 혼란한 그런 상태가 있었죠. 아직 이렇게 생태같이 그 유가족들이 살아있지만 뭐 아니면 어떻게 그 알렉산더의 어머니인 올림피아스에게 패권을 줄 수도 있고요.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있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더로가 죽고 그 직후인 BC 323년 7월 정도에 이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들 이게 이제 부하 장군들이에요. 부하 장군들이 바벨론에 모여서 회의를 가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알렉산더의 뜻을 따 뜻과 함께 자신들의 그 이익에 근거해서 각 장군들마다 제국의 일정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기로 합의를 해요. 이게 바로 바벨론 분할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으로 시작될 그 디아도코이 전쟁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때 이제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장군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페르키아, 이제, 알렉산더의 근위 대장이었고요. 안티파트로 뭐, 에우메네스, 뭐, 플롭, 어, 부톨레마이오스, 이제, 요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패권을 차지하는, 차지하게 됩니다. 자, 자, 지금 이, 이제, 사진은요.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에 알렉산더 부하들의 세력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일부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그런 세력들도 이렇게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알렉산더 제국을 분할했지만 그 유족들은 물론 힘이 없었고요. 알렉산더의 부하들은 어, 서로 자기가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다. 진짜 후계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이 싸움을 바로 디아도코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혈통을 중시해서 알렉산드로 대왕의 유일한 피부치 이복 동생과 유복자가 함께 처음에 왕위에 오르게 돼요. 필리포스 2세의 그 서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신병자였지만 필리포스 3세의 아리다오스 왕으로 이제 선언이 되었고요. 알렉산드로 대왕이 BC 323년 6월에 세상을 떠난 후에 그 록산내의 몸에서 두달 있다가, 두달 있다가 아들이 태어나요. 이거를 이제 알렉산드로 4세 왕이 됩니다. 하지만 두 왕은 실질적으로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죠. 이 마게도니아와 그리스에서는 안티, 어, 안티파트로스가 한동안 권력을 장악했고요. 이후에는 이제이 늙은 안티파트로스의 후임으로 페르디카스가 아까 근위대장이었죠. 근위대장이었죠. 알렉산더의 근위대장이 어깨를 겨누면서 이제 필리포스 3세의 보호자로 이렇게 지명이 됩니다. 이 알렉산더 제국은요. 어 클라테로스와 안티파트로스가 서쪽을 그리고 동쪽은 페르디카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제국이 재편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알렉산더 대왕이 추진했던 개혁들은이 밑에 후계자들이 만장일치로 중단시킵니다. 그 아래 장군들은 군사적으로 명성을 얻을 가망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총독자리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애군은 어, 안티고노스, 안티고노스는 안티파트로와 마찬가지로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바벨론에 없었다고 해요. 그는 거의 10년 동안 이제 프리지아 쪽을 다스리면서 용감한 군인이자 유능한 행정관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이, 어, 그 도시에서, 그리스 도시에서 굉장히 인기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에 있던 장군들 가운데서 포톨레마이오스는 처음부터 이제 마게도니아 제국의 통합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 이집트의 총독자리를 얻고 나서 그 자신의 독립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의 시신을 이집트 쪽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게 또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리시마코스는요. 이집트보다는 이익이 덜한 이제 트리키아를 다스렸는데 이 리시마코스는 개인적인 기량도 뛰어나고 훌륭한 무예를 갖춘 것으로 유명한 그 라운나토스와 셀레오코스 쪽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티리키아는 리시마코스가 가르쳤고, 그 셀레오코스는 마, 나중에 때를 기다려요. 차분하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일단 나중에 이제 기회를 보게 됩니다. 자. 이 알렉산더의 후계자의 시기는, 어, 알렉산더의 죽음부터 301년 입소스 전투까지의 시기를 말하고요. 20년의 디아도키아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 7명의 장군이 이렇게, 어, 패권을 막 다투는데, 나중에는 4명으로 좁혀지고요. 이제 제국 분할파와 제국 유지파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아도코 시대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1차 디아도코 시대는요, 어, 이제 페르디케스, 페르디카스와 에우메스, 에우메네스가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요, 이제 페르디카스와 에우마스가 손을 잡고 나머지 안티페트로스와 크라테로스, 이제 포톨류 마이오스가 이렇게 서로 어, 손을 잡고 이제 이 페레디카스를 무찌르는 거죠. 이때 왜 이제 전쟁이 일어났냐면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C 322년에 그 포톨레미오스, 포톨레마이오스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시신을 자신의 통치구역이었던 이집트의 멤피스로 가져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본 이제 페레디카스가 포톨레메이오스를 아주 괘씸하게 여기는 거죠. 아니 감히 왜 대왕의 시신을 가져가냐. 왜냐하면 자기의 후계자라고 그거를 내세우기 때문에 가져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321년에 어, 안티파트로스를 파벌 중에 이렇게 딱 방향을 바꿔서 이 이집트 쪽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항해서 이제 안티파트로스가 이제 군대를 양분해서 자신의 군대는 이집트로 가고 또 클라, 어, 클라테로스 군대는 에우메네스 쪽을 치고 이렇게 해서 양쪽을 공격하게 돼요 그런데 이 오히려 이제 이 멤피스 이집트에서 페르디카스 가,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페르디카스가 죽고 말아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포톨레마이오스는 자신의 이제 군대를 이 이스라엘과 시리아 지역으로 쭉 올라가면서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에우메네스, 이 페레디카의 친구거든요. 그 페레디카를 돕고 있던 에우메네스는 이쪽 크라테로스에게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또 이제 2차, 그래서 2차 디아드코스, 디아드코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까 승리를 거둔 에우메네스가 이때 이제 죽게 되죠. 안티고노스와 카산드로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일세가 힘을 합쳐서 이 에우메네스를 죽이는 게 이제 어 없애는 게 2차 디아도코 전쟁인데요. 이제 어 BC 316년에 가비엔의 전투에서 이 에우메네스 장군은 그 자신의 아군의 배신으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쟁과 4차 디아도코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315년에 안티고노스는 포톨렘이 그 영역이 된 두바와 요빠, 가사 등을 야금야금 이렇게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에 이제 위협을 느낀 바벨론의 어, 셀레오코스. 셀레오코스가 이집트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안티노고스는, 이 이스라엘 땅의 통치를 자기의 아들, 데메트리오스에게 맡기고 자기는 소아시아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이 셀레오코스가, 인, 이제, 왜프톨레미오와 같이, 이제, 협력하게 됐는지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셀레오코스가와 프톨레미오와 우스의 시대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 312년에요. 이 푸틀레미오스, 푸틀레마이오스와, 어, 셀레오코스의 연합군이 가사전투에서 이 데메트리우스를 격파하고 다시 이스라엘과 그 페니키아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전투를 3차 디아, 디아도코이 전쟁으로 이제 역사는 기록을 하게 있는데 이때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서 전쟁에서 이기고, 이기고서 셀레오코스는 아까 이제 자기가 그 제독으로 있었던 바벨론으로 돌아가요. 그리고서 여기에서 바벨론에서 셀레오코스 왕조를 만드는 거예요. 자요게 이제 포톨레미 히톨레마이오스와 셀레코스가 이제 안테네고스를 같이 협력해서 치는, 그래서 안티오고스가 이제 지게 되는 그런, 어, 배경 역사 지도입니다. <웃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이 입소스 전투. 이게 이제 4차 전쟁인데요. 301년에 그리스의 카산드로와 그 이집트의 좀 전에 그 보셨죠. 아이고. 그 지도 보셨죠. 그 그리스의 카산드로와 이집트의 포톨레마이오스 시리아의 그 셀레오코스 또 트리키아 연합군 리시마코스가 그 소아시아 쪽을 차지하고 있던 안티고노스 1세와 그의 아들 어, 데미트리우스 1세를 이 입소스 전투에서 격투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셀레오코스와 리시마코스 연합군이 병력면에서 이제 안티고노스 보병 7만과 기병 1만보다 조금 열세였는데 당시에 이 입소스 전투에서 이 코끼리 부대의 우세를 힘입어서 이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웨누박이 안티노고스의 모습이고요 이때 이제 안티고노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입술수 전투가 일어났던 그 지역의 모습이에요. 자, 코끼리 부대를 앞세워서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가질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어, 알렉산드리아 제국의 패권이 다시 이제 4개로 재편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 안티고니아스의 그 마게도, 마도니아 왕인은 카산드로가 접수를 해요. 카산드로스가 접수를 하고, 그리고 그 3년 뒤에, 그런데 이제 카산, 3년 뒤에, 3년 뒤에 그 카산드로가 죽, 죽었을 때, 안티고노스의 그 아들이 다시 차지를 하게 되죠. 이제 프톨레미우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그리고 리시마코스, 카산드라 이렇게 네 개의 그 제국으로 네 개의 그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요 이제 이 도표는 디아도코이 시대의 각 전투를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나눈 전 도표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우리가 어, 이 헬라 시대의그 제국이 나눠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두 나라가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이 푸톨레미 왕조와 셀레오코스 왕조, 이두 왕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바로 이두 왕조이기 때문인데요. 원래 셀레오코스는 안티고노스를 비해서그 플로트미 아까 그 이집트 쪽으로 도망갔다고 했죠? 어? 그런데 이 셀레오코스가 안티, 안티고노스를 제압할 때 다시 큰 공을 세우고 그렇게 온 김에 그 땅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왕조를 세우고. 그러니 원래 자기 밑에 있던 이 포톨레미가 이 셀레오코스를 보면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이게 어딜 감히 아주 못마땅하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내가 자기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렇게면서 아주 괘씸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애굽 지역, 여기 푸텔레미 왕조와 그셀레코스 왕조의 그 경계선이 되는 이 애굽 지역에서 그 시리아의 중간 지점에 있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시리아 150년 전쟁의 그 이유가 되는 그런 거고요. 이 150년 전쟁은 세계사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전쟁이죠. 자, 뭐, 크게 이렇게 5차례 시리아 전쟁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육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군대에게 계속 침범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볼 수가 있죠. 어, 전쟁을 수행하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요. 남자들의 어떤 군사들의 식욕 그리고 뭐 성욕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문제가 되죠. 대부분 고대사회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쓸까요? 현지 조달. 현지 조달은 곧뭘 뭐를 의미하죠? 약탈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군, 이스라엘은 군인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농사 지은 것 군대한테 빼앗기고 또 겁탈당하고 이런 수모를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자, 이게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굉장히, 어, 고민,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 신약의 밭에 감추어진 비율을 보금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고 있죠. 이것이 이 150년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가진 것을 자주 약탈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귀한 것들을 밭에 이렇게 파묻게 돼요. 그런데 전쟁통에 죽,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밭에 파, 파 묻어놓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으니까 훗날 밭을 사서 일구는 과정에서 밭에 감추어뒀던 보물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생겨난 비유가 이 밭에 감추어진 보아, 이 비유입니다. 뭐 중간사를 모르면 이 비유가 왜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 150년 전쟁이요, 아주 지루하게 계속해서 치러지게 되는데, 이 셀레오쿠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 사이에 이제 시리아 전쟁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7차 전쟁까지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 놨고요. 뭐, 양쪽의 그 전쟁국도 힘들었겠지만, 사실 싸워보지도 않고 괴로움을 당한 것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자, 포톨레미오, 포톨레미, 포톨레마이오스 그 왕조 시기에 이스라엘 땅이 포톨레미의 통치권으로 넘어간 그 입소스 전투에서 이 포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시작 지점으로 보고요. 어, 셀루코스로 통치권이 넘어간 주전 198년에 바니아스 전투까지. 이 시기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시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왕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별표가 돼 있긴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프톨레마이오스를 이제 줄여서 그냥 프톨레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프톨레미 1세는 구원자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어로 이제는 스토테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포톨레미 일세는 알렉산드리에 거대한 도서관을 세우고 뭐 작가나 시민, 과학자, 학자들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무세이온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도서관이에요. 박물관의 어원이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어, 이 포툴레미오 소테르는 친히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권위 있는 역사서를 자신이 직접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툴레마이오스 1세는 주전 312년에 있었던 가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이 알렉산더로 그 애굽에 있는 알렉산더죠. 애굽으로 데려오게 되는데 이주시키는데 학자들이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본투에 살고 있는 유대인보다 오히려 그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테두리 바깥에 유대인이 더 많이 살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굽에서는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규모 있는 어떤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형성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포톨레마이오스 2세예요. 필라데포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 굉장히 중요한 왕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왕이고요. 이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시리아 1, 2차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이의 그 파로스 등대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72년 성경이 이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프톨레미 2세는요. 자기 아버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학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든 그도서관에요 아주 그 모든 책들을 막 비치해두기를 좋아했는데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책이 도대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되어있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사 대제사장, 예루살렘에서 그 72명의 학자를 뽑아서 이집트의 알렉산데르에서 이 토라를 번역을 하게 했고, 이후에 이제 히브리어와 알라, 아람어로 쓴 성문서들도 이제 그리스어로 다 번역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어로 된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토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어로 된 성경 전체를 일컬어서 72명의 번역자가 번역에 참석했기 때문에 70인역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어, 한마디로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놀라운 작업이 이 시대에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 70인역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1세기는 유대인들조차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 히브리어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많은 구성원이었던 이방인들은 당연히 히브리어를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만약 이 70인 역이 없었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구약을 읽거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헬라 성경이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유대 후손인들 조차도 그 자신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70인 역만 봐도요 이 신고약 중간기에 하나님이 비록 선지자는 보내지 않아서 침묵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때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포톨레미 4세가, 이제 3세가 있고요. 포톨레마이오스 4세가 지위를 하는데, 이 포톨레마이오스 4세가 지위할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러니 호시탐탐 이 시리아 땅을, 그 이스라엘 땅을 엿보고 있던 이 시리아의 그 셀레오코스가 어떻게 을까요 당연히 기회는 이때다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이제 4차 시리아 전쟁이에요. 이 4차 시리아 전쟁은요, 라피아 전투인데요. 코끼리로 벌인 라피아 전투. 굉장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어, 안티오코스 3세. 이 안티오코스 3세를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이 포톨레미오스 4세가요, 오히려 그 이집트 왕조가 이겨요 이때요 아주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그 안티오코스 3세가 침략을 하는데 오히려 이 라피 리피아 전쟁에서 누가 이긴다고요? 이집트의 플로테미오스 4세가 17세의 나이에 왕이 된이 프톨레미오스 4세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프톨레미 4세가요 그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가서 이제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지성소에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지성소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려는 그 순간에 이 전신마비가 와서 포톨레미오스 4세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이집트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집트에 돌아가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곳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했다.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누렸던 일체의 특권을 모두 빼앗아버려요. 이 시리아 전 4차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리고 이 포톨레미오스 4세가 있는 이 통치기에 이제 포톨레미오스 왕조는 본격적인 사양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이제 셀레오코스 왕조인데요. 어, 아까 이제 바니아스 전투의 결과로 이스라엘 땅은 셀레오코스 왕국의 통치를 받게 돼요. 이 시기부터가 이제 셀레오코스 왕조의 시작 지점으로 보고요. 나중에 있게 되는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형명이 발발하는 167년까지의 시기를 우리가 셀레오코스의 시기로 보게 됩니다. 이 셀레오코스에서도 이제 주목해야 될 왕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보게 될 왕은 셀레오코스 1세입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에 하나였어요. 친위대장, 근위대장이었던가요? 근위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는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바벨론 지역의 총독을 차지하지만 안티고노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침범하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집트에 있는 포톨레미오스 1세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피난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셀레우코스가 주전 312년 가사 전투에서 포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의 연합군이 이 안티고노스의 아들인 데메트리우스의 군대를 격파시킨 이후에 바벨론으로 이제 다시 금이 환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12년을 기점으로, BC 312년을 기점으로 이제 셀레오코스 왕국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입소스 전투를 통해서 셀레오코스와 그리시마코스 연합군이 안티고노스를 완전히 제압하게 되는데요.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포톨레마이오스가 이 당시에. 입소스 전투 때요. 그런데, 그 전쟁을 틈타서 포톨레마이오스가 이 셀레이코, 셀레이코스 영역으로 약속됐었던 페니키아 이스라엘 땅을 냉큼 자기가 가져가버려요. 어 셀레이코스 네가 내 밑에 있었는데 내가 유고라도 차지해야지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약탄한 거죠. 어? 그런데 이 셀레이코스 일 때는 자신이 이제 그 프톨레이우스에게 이렇게 자신의 몸을 의탁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바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막 자기 부하들이나 뭐 아들들이 얘기해도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후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후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자기 땅을 그냥 몰래 훔쳐간 거기 때문에 가만히 간과할 수가 없게 되고요. 아까 말했던 150년 전쟁으로 그래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셀레오코스 일세는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효의적이었어요. 세금도 면제해줬고요, 포로 석방령도 내렸고요, 율법에 따라서 이제 여화를 섬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이렇게 침략하고 패닉하는 대신 도시를 건축해요. 자, 이집트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를 봤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왕국에도 이런 큰 도시를 만드는데 이때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안디옥 수도 안디옥입니다 그 자신의 그 왕의 이름인 안티오코스의 이름을 본다서 안디옥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 셀레 어이 셀레오코스는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름이 셀레오코스 안티오코스 셀레오코스 안티오코스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그리스 문화에서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어, 여러분, 그리스에서는요,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의 생일이 똑같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태어나면요, 자기가 태어난 생일날 생일을, 이렇게 생일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날. 그런데 똑같은 이름으로 자기의 할아버지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는요 어, 할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손주를 낳았을 때더 좋아한다고 해요. 왜냐면 손주에게 자기의 세례명이 똑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자의 그 생일이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바뀌면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포톨레미오스는 그냥 똑같이 그 왕조, 똑같이 그프톨레모스의 이름을 그냥 그대로, 이름은 있지만 그 왕조는 그대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름이 자꾸 셀레오코스, 안티오코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셀레오코스 1세에 이어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왕이 대왕으로 불려지는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자, 안티오코스 3세는요. 셀레오코스의 아주 탁월한 왕으로 꼽히는데요. 아주 넓은 영토를 확보했고 불을 축적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4차 시리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4차 시리아 전쟁에서는 졌지만 그 이후에 바로 있는 5차 전쟁, 바로 바니아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요. 이 바니아스 전투에서 포톨레마이오스를 격파하고 왕국의 오랜 수관이었던그 유대 땅을 이제 셀레오코스 왕조로 이렇게 딱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안티오코스 3세가요.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단연간 세금 면제와 도시 성정 재건 등 아주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 대한 호의가 오래가지 못해요. 뭐 특혜를 아주 남발했었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상황을 잠깐 여러분이 아르셔야지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bc 200년대의 주변 그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요 점점 로마가 계속해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카르타고, 카르타고가 로마와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 로마가 카르타고를 격퇴시켜요. 이때 이제 카르타고의 장군이 한니발 장군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세계를 이렇게 다 석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중해와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까지 이 영역을 확장한 거예요. 로마가. 그러면 프톨레미 왕조로서는 내가 세계 최고다는데 옛그 알렉산더 대왕의 땅을 로마가 지금 가져가고 있죠.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너를 싸워서 이겨야겠다. 그래서 진정 이 세계의 패권자가 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죠. 당시에 이제 이셀레오코스 왕조의 로마와의 전쟁에서 도망온 지구 이렇게. 몸을 의탁한 이 하니발이 가 있었어요. 그 하니발을 받아들인 왕이 바로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그러니 나는 반드시 로마를 쓰러뜨린다. 이게 하니발의 평생 꿈이잖아요. 이꿈 때문이었는지 뭐 어쨌든 안티오코스 3세는 하니발과 함께 로마와의 전투를 벌입니다. 그게 바로 마그네시아 전투예요. 이 마그네시아 평원에서 벌어진 그 유명한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로마가 셀레오쿠스를 이겨요. 안티오쿠스 3세의 그 우길 승천했던 그 날개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에게 엄청난 전쟁 배당금을 물게 돼요. 이 배당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엘레만의 신전을 약탈하다가 시민들에게 밟혀 죽게 됩니다. 자, 안티오코스 3세 다음에 그래서 안티오코스 셀리오코스 4세가 이제 왕위에 올렸는데요. 재정이 어땠을까요? 빈털털이 왕국이었어요. 거덜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아주 그냥 암살당해서 바로 죽고 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르는 게 안티오코스 4세요 그런데 이 셀리오코스가 죽자 원래 로마에 잡혀있던 그의 동생인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돌아와서 왕위에 올랐는데요. 안티오코스 4세는 여러분 이제 다니엘 어 7장에 적혀있는 그적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그런 왕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왕이에요. 정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행운하였죠.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적 그리스도로 불리우는 아주 가증스러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안티오코스 4세는요. 당시의 왕국을 부흥의 코드를 잡다한 민족을 이렇게 통합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아주 강력한 헬레니즘 정책을 펼치게 돼요. 아버지가 그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모든 혜택을 폐기시키고요. 제우스 신을 섬기게 했고 안식일에 할례 안식일 또할례 금지시켰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의 티를 뿌리면서 다니엘 7장의 그가증한 것을 이루는 적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왕입니다. 자, 또이 안티오코스의 4세가요, 예루살렘의 경건한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파문시켰고요. 자신에게 상당한 그 돈을 냈던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성직매매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또 이후에 더 많은 돈을 낸 멜레나우스가 그 야손의 자리를 빼앗게 되죠. 자, 이런 성직 매매가 예루살렘의 그 멸망까지 이후에 이제 독립 시대가 멸망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요, 이 애굽을 치려고 이제 전쟁을 준비해요. 6, 7차 이제 시리아 전쟁을 준비하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요. 이때 애굽에 가니까 벌써 로마가 애굽을 정복했어요. 근데 로마가 워낙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함대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애국을 치지를 못하고 이렇게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화가 나죠. 이걸 어떻게 할까. 분통이 터져갖고 이 돌아오는 길이 예루살렘에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화풀이로 이 성전에다가, 어, 돼지피를 뿌리고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요. 아주 못된 짓을 다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안티오코스 4세의 모습이 새겨진 동전인데요. 그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동전에 새겨져 있어요. 승리의 사자, 에피, 안티코누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데요. 에피파네스라는 말은요. 신의 현현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사세에게 아주 혹독한 시련을 당하면서 이 사람을 에피파네스가 아니고 에피마네스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에피파 에피마네스는요 미친 사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 사세가 심각하게 유다를 박했을 때 어. 이런 만행에 저항했던 유대인들 650명이 전차 바퀴에 한꺼번에 깔려 죽는 그런 사고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때 이제 한 가족의 순교 이야기가, 어, 있는데요. 어떤 일곱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체포돼서 제우스 신전 앞에서 이제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그런 압력을 받게 됩니다. 제우스 신에게 이렇게 경배하고. 그래서 고문을 당하는데 이 첫째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모진 고문을 당해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첫째가 죽는 모습 둘째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아요 제우스에게 절하지 않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이 아들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오히려 하나하나 곧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교하게 돼요 이한 어머니와 일곱 아들의 그 승교가 외경인 교외그 마카오베에 나와 있습니다. 자이 장면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 그풀무불 사건과 거의 흡사한 장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 환란의 때 세상의 끝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라도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그 셀레오코스 왕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모독과 모독은 그 유대인들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독립투쟁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카오비오스의 독립운동으로 이어져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마카이, 마카비오스의 독립운동과 이제 그 하시딤 왕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유다 독립기를 통해서 보게 될 거고요. 여러분, 다니엘 11장에 보면 이제 헬라의 남북조 왕조,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의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각 절마다 그 150년의 그 전쟁을 아주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다니엘 11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지금 다니엘에서 11장이 어떻게 이제 이 남방왕과 북방왕 시리한 전쟁이 그려져 있는지를 잠깐 보게 될 텐데요. 자. 단해에서 11장에 우리 이제 6절 보면요. 그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나와서 화친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남방왕의 프톨레미오스 2세가 자신의 딸 베레니카를 이 안티오코스 2세와 혼인시키는 결혼 동맹을 맺게 돼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프톨레미오스 2세가 죽게 되자, 그 남편, 프톨레미 이세, 그, 프톨레미오스2세가 죽고, 이 딸, 베레니카, 안티오코스의 그 원래 그 부인이 있었어요. 베레니카랑 결혼하기 전에 사람이 이제 이 베레니카에서 나온 아이와 그 베레니카를 모두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단일 이 11장 9절을 보면은, 이제 10절 그 아들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 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과 경고의 성을 칠 것이오. 남방왕은 크게 놓아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이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요.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 3세가 이제 프톨레미오스 4세와의 전쟁을 일으킨 그 라피아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보면요. 또 이제 북방왕이 와서 토성을 잡고 경관성업을 취할 것이오.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그택한 군대로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안티오코스 3세 3세와 그 4세가 왕이 된 후에, 어, 계속해서 이제 시리아 전쟁이 있게 되죠. 자, 이렇게 그 계속해서 이제 이 시리아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이 11장을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어, 다 읽고 함께 이거를 정리할 수가 없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면 이 시리아 전쟁에 대해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오으로 인해서 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요, 이, 어, 헬라 시대를 봤는데, 자, 이 헬라 시대가, 어, 세계에 준 영향은 아주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리스 문명을 이집트와 아시아 지역까지 확산시킨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와 이방인 사이에 어떤 구별이 완화됐고요. 그리스어가 세계 세계의 공용어가 또 됐다는 거고요. 유럽에서 인도까지 이르는 바닷길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막대한 보아를 소유한 뒤에 그리스인들이 비도덕화가 만연됐고요. 동양의 악덕과 사치풍도를 접한 뒤에 그리스인들은 나약하고 무력화 이렇게 무력화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헬레니즘이 기독교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죠. 유대인들이 어떤 광범위한 디아스포라 현상이 이때 일어나고요. 초기 기독교 전파와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함께 봤지만 그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70인 성경이 탄생됨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의 소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디아스포라 현상 때 사도바울, 그래서 이제 유대인 회당일 중심으로 전도하는 사도바울 때 전도의 기초가 됐고요. 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70인 역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는 독립 유대 시대인데요. 헬라 시대 이제 후반기에 어, 잠깐 이제 유대가 독립되는 시기, 셀레오코스 왕조에 반발해서 독립되는 시기를 우리가 독립 유다 시대, 유대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로마 시기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헬라 시대를 헬레시대 이제 독립 유대 시대 전까지 프틀레미오마우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까지 함께 봤습니다.